in your shadow in the night i'm saying to myself what's going on so many songs to sing yeah tell me how long 안녕하세요. 이리티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아이템으로 기본이라고 하면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옷장에 모두 있을 것 같은 어, 한 가지 아이템으로 세 가지 스타일링 해볼 건데 습스터 느낌이 뿜뿜하는 스타일링법을 알아봅시다 세 가지를 어떻게 돌리는지볼 건데 음, 하나도 안 겹치고 다 하나같이 어, 개성있고 엄청 예쁘니까 전부 다 보시고 마지막에 특별 영상으로 어, 되게 좀 귀여운 짤 하나도 넣어놨거든요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막 입덕하려고 하는, 어 래퍼 사진을 보면서 할 건데, 저 복수 듣거든요. 근데 복수 추천 음악으로 듣다가 노래 들었는데, 아, 너무 트렌디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진짜 폭풍 검색을 했는데, 공연 영상을 주로 봤거든요. 근데 옷을 너무 잘 입는 거예요. 생긴 것도 너무 귀엽긴 했는데, 옷을 진짜 너무 잘 입어가지고, 아, 진짜 잘입는다 했는데, 보니까 되게 자주 입는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착장을 보면 이제 박시한 체크 셔츠에 디스트로이드 진 블랙 진을 입었는데 이제 무릎이 엄청 뻥뻥 뚫린 완전 과감하게 뚫린 허벅지도 저, 저렇게 막 과감하게 뚫린 이렇게 그 팬츠랑 같이 매치 했어요. 근데 이 셔츠가 진짜 중요한 게그 공돌이 핏의 그런 셔츠를 입으면 절대 절대 안 돼요. 공돌이 핏의 셔츠에 저런 진을 입으면 뭔좀 아닌 것 같아요. 저좀 한 사이즈 업이나 두 사이즈 업해가지고 좀 박시한 정말 박시한 핏에 이렇게 어좀 무심하게 입어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는 블랙으로 맞춰서 이제 다리를 좀더 길어 보이게 이제 맞춘 것 같습니다. 안에는 입리번지잘 모르겠는데 그냥 흰색 쭉티를 입은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면은 아 진짜 귀여운데. 아무튼 되게 이렇게 입는 것도 예쁜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장을 보면은 이것도 진짜 귀엽잖아요. 오렌지 컬러 바지로 이제 포인트를 줬는데, 또그 아까 셔츠, 님들, 아, 알겠다. 뭘 돌리는지. 저 셔츠를 굉장히 잘 입더라고요. 저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이제 박시한 데, 데님 자켓인가? 아무튼 자켓을 입고 오렌지 컬러 팬츠로 이제 포인트를 줬습니다. 지금 같이, 지금이 5월 초거든요. 지금 같이.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진짜,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밤에서 이렇게 추운 날씨 입기 좋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더우면은 이제 벗고 추우면 입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입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 착상인것 같아요. 세번째를 보면은 이제 아까 그언발란스박스핏 셔츠에다가 음, 트랙팬츠를 입었어요. 이거 거의 다 있잖아요. 트랙팬츠, 아디다스, 저, 저, 저, 팬츠 근데 남자분들 보시면은 그냥 흰색 티셔츠 그냥 무난한 무지 티셔츠나 뭐 레터링 티셔츠나 스웻셔츠 이렇게 많이 입는데 저런 식으로 의외로 셔츠를 입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다가 이제 로고 박힌 스포츠 삭스나 같은 브랜드의 어, 스니커즈를 같이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신발 나이키 에어맥스 97인 것 같은데, 많나요 저거 진짜 예뻐갖고, 저도 사고 싶었는데, 리셀가가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 사이즈는 모여놓고, 남자 사이즈는 아직 괜찮, 좀 막, 많이 살수 있는 것 같은데, 한 220이나 30 정도 신는데, 이건 진짜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입는 것도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쉽고 간편한 방법은 악세사리 활용을 잘하는 거예요. 악세사리라 하면 뭐 저런 저렇게 비슷하게 입어도 누군 뭐는 버킷햇을 쓰고 뭐누구는 마스크를 끼고 귀걸을 하고 목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악세사를 하거든요. 근데 노엘은 안경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패션 안경을 잘활용한는데요 예를 들어, 틴티드 선글라스나 되게 여기만, 여기만 좀 볼드한, 여기만 볼드한 안경, 선글라스? 안경을 이렇게 쓰거나, 또, 또 이게 또잘 어울려요. 그리고 저 허리에 있는 벨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레이어드 제품이거나, 이제, 레이어드 해서 막, 그 있잖아요. 페이크 카라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레이어드 제품이거나, 셔츠를 묶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저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니까. 음, 체크셔츠를 이제 있는 세 가지 스타일링법을 지금까지 봤고 마지막 보너스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게 되게 무난하다면 무난하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흰색 레터링 티셔츠, 그냥 무지보다는 레터링 티셔츠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레터링 티셔츠, 이제 회색 후드 집업을 입었는데, 후드 집업 같은 건뭐 챔피언 같은 거 입으면 되게 싸잖아요.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것도 항상, 박시한 거. 너무 핏되는 거 입으면, 핏되는 거 입으면, 별로 안 이쁜 거 같고, 그렇게 입고, 이제 안경. 이거 여기 안경 썼잖아요. 근태 안경.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되게 이렇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시험에 대한 컨텐츠를 진행하는 예리예리였습니다. 뿅.